저는 이제 퇴원 나자마자부터 이제 20년 정도 보육원에서 계속 쭉 생활을 해왔습니다. 퇴소하자마자 갈 곳이 없는 거죠. 밤새 막 지내기도 하고 PC방이나 음, 음, 그런 음, 음, 막 음, 음. 노스, 거의 노숙 아닌 노숙 생활을 하 보육시설이죠. 저 고등학교 1학년 이맘때 여기 온 해가 2003년 8월 6일에 입소를 했어요. 벌써 19년 지나고 이제 퇴소를 준비하고 이런... 남들보다 일찍 홀로 사기에 나서는 아이들. 주어진 현실이 그저 막막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 앞에 한숨도 사치가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뭐, 살려면은 뭐, 일단 집, 먹는 거, 입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 왔는데. 혼자서 먹고, 혼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 저축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생활비가 너무 빠듯할 것 같기도 하고, 알바를 하는데, 뭐 자리가 계속 이렇게. 제가 생활하는 동들은 제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가혹한 현실에 아이들은 누구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잘할수있 아이들의 홀로 사기가 외롭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월드비전과 함께 응원해주세요.